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어느 때처럼 집에서 엉덩이 퍽퍽 긁으면서 보글보글 끓인 라면과 함께 왕자의 게임을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비노기에서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게 게임 내 단순한 아이템의 버그가 아니라 캐시 아이템 그러니까 유저들의 실질적인 재산에 피해를 입힌 아주 어마무시한 버그가 발견되었고 이게 최근에서야 수정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며 마비노기는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유저들이 제대로 뿔이 났다고 하는데 이야 캐시 아이템버그 이거는 좀 이게 대체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공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와비노기는 세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공을 사용하면 아이템에 각가지 추가 능력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이죠 세공을 통해 돌릴 수 있는 테이블의 종류는 총세가지입니다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의 등급인 랭크 최대 3개까지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의 개수인 줄 그리고 직접적인 수치 변화인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세공에서 뜨는 옵션들은 능력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컨텐츠죠 자 그럼 이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공 아이템을 사용해야하는데 인게임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세공 아이템을 이용해서 세공을 진행하게 되면 끼케야 줄은 한두줄 그리고 랭크는 대부분 3랭크가 뜨게 됩니다 제일 낮은 등급이죠 아 물론 아주 낮은 확률로 기적 적으로 세줄이 뜰 확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낮은 확률인 만큼 배제하고 고 일반적으로 세공을 돌려서 뜨는 옵션인 3랭크 1줄 크리티컬 1레벨 이 떴다고 칩시다 자 누가봐도 낮은 스펙의 아이템 입니다 그러니 아이템을 세공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뭐해야하냐 캐시 아이템이요 현금을 질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캐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세공 아이템에는 크세공 크레드네의 세공도구와 고세공 고급 세공도구 이렇게 두가지가 있죠 크세공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옵션의 개수인 줄을 추가할 수 있는 세공 아이템입니다 아무튼 개당 3600원짜리 크세공을 여러개를 구입하여 작작을 돌린결과 자 이제 이 아이템은 3랭크 3줄 크리컬 2레벨 최대 생명력 2레벨 최대 만화 2레벨의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옵션들이 총 3개까지 뚫렸으니 옵션의 등급을 올려야겠죠 그렇다면 1200원짜리 고세공을 여러개 구입하여 작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1랭크 3줄 크리티컬 4레벨 행운 2레벨 체력 5레벨이 떴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만 행운과 체력 옵션은 저에게 필요가 없는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옵션이 뜰 때까지 같은 옵션이라고 해도 더 높은 레벨의 옵션이 뜰 때까지 계속해서 고세공을 돌리면서 스펙업을 하는 그냥 유료 랜덤 강화 같은 시스템입니다 물론 인게임 재화를 가지고 랭크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곳 그러니까 1랭크라고 해도 최고 레벨의 옵션을 획득할 순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이템 부위별로 모두 작작을 하게 된다면 사용되는 금액이 배로 불어나게 되겠죠 자 대충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운이 좋다면 몇만 운이 없다면 몇십까지 지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뭐좀 양아치긴 한데 요즘 이런 게임이 한두개입니까 옆동네 메이플스토리 잠재능력도 이모양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옵션이 누락된 겁니다 2017년 3월 2일부로 마비노기에 추가된 기간틱 노블레스 건틀릿이라는 아이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인 윈드브레이커 지속시간 옵션이 2랭크 3랭크에서는 옵션을 획득할 수 있지만 1랭크에서는 획득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1랭크 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허공에 좆질한 거예요 사실은 확인할 순 없지만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에 의하면 600만원까지 꼬라박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옵션 하나 띄우려고 적게는 몇만 많게는 몇백까지 지른 사람들이 있다고 예측되는 만큼 상당한 피해 금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넥슨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내놓은 보상은 고세공 10개 넥슨캐시 1만원 상당에 달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몇가지 세공 옵션이 누락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많은 아이템들이 존재하였고 유저들의 불만은 매우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뒤마비노기의 박웅석 디렉터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는 필요한 부분의 확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했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있던 확률 문제와 누락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확률 조작인데 은근슬쩍 확률 조정이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모습이라고도 해요. 때문에 분노한 유저들은 미약한 보상과 더불어 세공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게임 내에서 시위를 벌이며 적절한 보상과 테이블 확률 공개를 요구하였죠. 마비노기 측에서는 현재 너무 로그가 옛날일 경우엔 확인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로그를 확인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고세공을 전량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게임 내 재화도 아니고 현금을 이용한 캐시 아이템에서 무려 약 2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된 치명적인 결함 안 그래도 파이 사건 터져서 없는 유저들도 빠져나갔는데 넥슨 팔린다고 난리 난지 얼마나 됐다고 사건들이 펑펑 터지는 거 보니까 어쩌면... 김정주 당신의 성견지명은 대체?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요